봐주면서 두들겨 했는데 그걸 버텼다는 거야 이번에 할 포켓몬은 이번에 새로 나온 우라우스입니다 자이 우라우스로 사용할 스킬은 암흑 강타와 지옥 지르기 수류 연타 아쿠아 브레이크 이렇게 오늘은 우라우스에 대해서 어떤 스킬들을 쓰는지 한번 찍어먹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물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뭐 스카프인가 그래도 좋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찍어먹어보는 시간이니까 일단 아이템은 이렇게 들고 가도록 할게요 자 서포트 메달은 그냥 간단하게 브라운 3레벨 레드 1레벨 퍼플 1레벨 이렇게 들고 갈 겁니다 자 지금 옆에 우라우스 있죠? 아주 듬직합니다. 자, 이 새로 나온 포켓몬이 얼마나 좋을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갈 거고요. 자, 직선으로 달릴 겁니다. 아마 저거 먹으러 갈 거거든요. 랭크 게임이니까 조금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 바로 들어가죠. 야, 얘네.. 야, 잠깐만 얘네.. 지금 한명 없어요. 한 명이 없습니다. 어디 갔어요? 야, 무시할 골 넣고요. 어이구, 내가 죽을까, 네가 죽을까, 뭔지 모르겠지만, 어, 잠깐만 이거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쟤는 원딜이라서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에이스 번이 지금 따짓해서 살았습니다. 나, 이스 좋아. 어, 얘네들 못하는 사람이 해드려서 다행이다. 오, 어? 가... 아니, 야야야야야야... 나, 이스 아, 좋아. 됐어 됐서 뭐야? 뭔가 약간 분권 같은 느낌이거든, 이거? 분권 한번 써보자. 맞았나? <웃음> 뭔데이야 분권. 야, 이거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뭐야? 천, 천사백이 뜬다고? 이게, 이게 맞습니까? 이 맞, 맞는 겁니까? 그, 철권의 분권이다. <웃음> 와. 포유색의 폴피닉스다. 착정! <웃음> 아, 왜, 왜 이렇게 이 난리가 났지? 일단, 아, 이게 빗맞으니까 좀 노딜이긴 하네. 궁극기 한번 써볼게요. 궁극기가 붙어갖고 극기 아, 궁권을 두 번, 두번 쓰는 거구만. 아주 좋구만. 이거, 이거, 이거 맞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 기모아갖고 치면은 포켓몬들이 반으로 접히는데? 한번 써보자. 죽었다 이거 아 이거 죽은 거 같아요 아죽은거 같아 이거 어 이거 살아버렸네 뭐지 왜 살지? 괜히 들어갔어 이짓짓있았는데 일단 지옥 지르기를 먼저 쓰고 암흑 강타를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좀 이게 나쁘지 않은데 데미지는 진짜 세다 근데 단점이라면 적 팀이 좀 알센 포켓몬들이 있으면 맞추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이 암흑 강타는 일단 데미지는 굉장히 합격점이라고 좀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너무 센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쓰면 한 대만 더한 대만 더 아, 토끼가 붙고 <웃음> 아니 이게 아, 지금 랭크 게임이긴 한데 <웃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와 이거 뭐냐 아니 얘 키우면 안되네 절대 키우면 안되네 지금 좀 절대 키우면 안되는 포켓몬이 또 늘은 것 같습니다 야 지금 4대1 4대일에는해 3마리 잡았어! 와. 아니 뭐 실력이고 주, 뭐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스킬을 담아주면서 뚜들겨 했는데 그걸 버텼다는 거야. 무지성으로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웃음> 이렇게는 안 되지. 그럼 이게 되면 사기지. <웃음> 그렇지. 발사! 2600! 이게 암흑 강타 쓰고 플러스 파워 바로 누르면 은그 데미지 버프 효과가 들어가니까 아 개인적으로는 암흑 강타 만족 다시 내서 수류 연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 위쪽으로 합류 위쪽 합류 한탈리아스 합류 즈강! 오대 까불어! 아, 안 되지 안 돼요 안 돼요 아 진짜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 이거 위에 합류하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약간 이거는 좀 태권도 같은 느낌인데? 수류 연타? 그러니까 약간 이 주먹과 발의 싸움인 건가? 야야야야 야, 야, 야, 나쁘지 않다 세다 세다 뭐, 뭐, 어, 어, 어? 뭐, 뭐, 뭐한 거야?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썼습니다 금극기 있었어요 누르고 뭔가 또 눌렀는데 뭔가 또두두두 때리는 게 있었습니다 자 여섯 골 가득 채워줬습니다 아, 야, 이거, 야, 그냥 콤보네! 음, 너무 좋아요. 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네. 딱대 하면서 한방한 방, 한 방. 명치를 때릴 건지, 군데군데를 군대 때릴 건지, 뭔가 그 차이 같은데? 맞아야지 도망가야지. 어, 아무리 그래도 한 카리아선 좀 힘들어요. 도망가야지. 이거 먹고.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딱대. 오도! 오도! 실드! <웃음> 야, 뭐, 뭐, 뭐, 너가 그 시절에 배왕이면 어떡하라고! 이제는 내가 배왕이다 태권도의 위대함을 보았느냐? 아니, 겁나 는데 좋은데? 아니, 쓸 때마다 피해복도 돼! 뭐야! 때릴 때마다! 은타리아스 응. 망했습니다. 어? 아. 저도 망했습니다. 일단, 질런 이거 맞으면은, 얘한테 쫓기면은, 나 죽어야 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뭐 이제 원딜러 있잖아. 가디안이라든가 그런 애들은 탈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 좀 지나갈 거거든? 절대 지나갈 거거든? 어나 일로 갈줄 알았어 어 지금 가아 <웃음> 추격력도 좋네 이게 우라보스 자체가 이 포켓몬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게 맞아 아 유지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자 우리팀이 먹어주고요 좋습니다 자 지금 저거 때리고 있는데 저게 좋은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팀들 지금 여기서 뭘아 정말 좋지 않은 선택을 했어 한타이에서 진짜 안 좋은 선택했어 여기서 궁극기를 쓴다고? 이거 거의 우리팀 이거 이거 저 게임 줬으니까나 던짐 거의 지금 이 수준이었어요 이거 올 거거든 어떻게 돈는거든 야야야 야 야, 야. 야, 뚜껑 깨진다. 뚜껑 깨져. 야. <웃음> 아, 지금 이게 적팀의 컴퓨터가 아니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니, 우리 팀들이 현지인이 없고 적팀들은 거의 다 현지인이야. <웃음> 적팀들은 현지인이고 우리 팀들은 그냥 마스터나 엑스포트에서 놀던 애들이 온 거야, 지금. <웃음> 이거 어, 주어 어, 안 죽죠? 이상하죠? 어. 에이. 자, 이번에 해본 오라우스 약간 이제 딜도 하고 탱킹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났습니다. 스킬 하나 배우는 거에 따라서 두 번째 스킬은 알아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견 조금 아쉽습니다. 궁극기 또한 바뀌는 거꼭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한방, 아니다. 나는 연계, 나는 콤보, 분권이냐 뭐 멋진 태권도냐, 약간 그런 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고는 저는 볼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